연기자의 꿈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어, 연기가 다 비슷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좀 알고 가셔야 될 부분이 있겠죠 대표적인 연극배우, 영화배우, 탈렌트 뭐가 다른가? 어떻게 다른가? 연기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요거 좀 알고 가시면 내가 연극영화과를 가야 되는지 방송연학과를 가야 되는지 영화과를 가야 되는지 요런 구분점들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연극의 경우는요 무대 위에서 어, 행해지는 예술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바라봐 주는 관객들이 앞에 지금 있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물론 저 뒤에까지 연기를 전달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액션들이 커요 그리고 소리도 크고 메이크업을 할 때도 되게 강한 선으로 이루어져요 저 뒤에 있는 사람들까지 염두에 둔 그런 세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은 평상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동들보다 조금은 과장된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해 줄 때가 있다는 라 거죠 연극은요 이미 나온 극본을 가지고 같은 배우들이 같은 공간 안에서 오랜 기간 동안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연극을 무대에 올리기 전에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어, 훈련을 해요. 트레이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연습을 시작했을 때보다 마지막에 극이 올라가기 직전까지 연기력이 계속 상승하는 그런 재미를 느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연극은요. 관객들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상황에서 연기를 하기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몸동작 하나하나 내 표정 하나하나가 처음 무대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끝까지 계속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되게 높아야겠죠 손동작 하나가 사실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 앞에 있는 사람도 보거든요 그리고 내가 작게 표현을 하면 저 뒤에 있는 사람은 내 표현을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 전체가 다 계속 연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당한 그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연기를 하게 되거든요 영화배우들은 요 캐스팅 이후에 영화를 촬영하면서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왜냐면 영화의 특성상 날씨라든가 감독이 원하는 어떤 특정 장면을 위해서 그 자연적인 현상들을 기다리거나 특정 시간대에 찍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대기하는 시간들이 좀 많을 수 있어요 또 영화배우는 연극과는 조금 다르게 어, 스크린에서 보여지는 연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NG를 내거나 잘못되는 부분이 있을 때라도 어, 다시 촬영이 가능해요 연극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샷이잖아요 몸 전체를 보여준단 말이죠 영화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어바스트를 찍는다든가 아니면 뭐타이타이 클로즈업을 한다든가 이런 샷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조금 주인공급들한테 몰려있는 경우고요. 영화도 전체적으로 스크린에 보여지는 거라서 크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풀샷을 많이 잡거든요. 그래서 풀샷 연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영화 배우들이나 연극 배우들의 교류가 조금 많은 편이죠. 어떻게 보면 연극과 영화는 전혀 다른 장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연기를 하시는 분들이 노출되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약간 비슷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차이점은 분명히 있어요 연극에서는 캐스팅이 돼서 연극 무대에 올라간 사람은 실제로 노출이 되죠 관객들한테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영화 같은 경우는 캐스팅이 돼서 어떤 배역을 받았단 말이에요 받아서 분명히 촬영을 다 했고 이제 나중에 상영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래도 찍은 장면들을 이제 편집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촬영을 했지만 실제 상영할 때내 모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편집될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런 부분이 영화의 좀 특성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촬영을 했어도 실제로 상영할 때는 안 나올 수도 있다는 라 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라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